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 골프 이경봉 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백스윙 때 우리가 조금 더 올바른 백스윙을 하기 위한 어깨 높낮이의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제 우리가 셋업을 쓸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상체가 약간 숙여진 상태의 셋업을 항상 잡게 돼요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백스윙은 기본적으로 수평 회전을 베이스로 가져가는데 그 수평회전이라는 게내 몸이 이렇게 일자로 세워진 상태에서 몸을 옆으로 돌리면은 이게 수평회전으로 나오는 거고 내 몸이 이렇게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수평회전을 한다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쪽 어깨의 높낮이가 이렇게 달라지게 돼요. 오른쪽이 위로 올라오고 왼쪽이 내려가겠죠. 자, 여기에서 오는 함정이 바로 뭐냐면은 다들 왼쪽 어깨를 지나치게 낮추려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많은 분들의 백스윙이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도 바깥쪽으로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클럽이 이렇게 팔, 오른팔꿈치가 넓게 벌어지게 되면서 클럽이 앞쪽으로 가서 여기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된다면 라은 충분한 파워는 만들기는 쉽겠지만 공의 컨택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내가 여기서 상체에 기울어진 만큼 백스윙 때 어깨가 기울어진다면 올바른 백스윙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공에 약간 덤비는 모양도 나오면서 왼쪽 어깨가 지나치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백스윙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잘못된 백스윙 높낮이 변화가 뭐냐면 바로 왼쪽 어깨를 턱 밑으로 집어넣으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다보니까 턱을 그대로 고정시켜놓고 오른쪽 어깨를 고정시켜놓고 왼쪽 어깨만 이렇게 턱 밑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이 오른쪽으로 쭉 스웨이가 나면서 딸려가는 모양의 오! 딸려가는 모양의 백스윙 모양이 가끔씩 나와요 이렇게 백스윙 때 몸이 오른쪽으로 쭉 딸려가게 되면 아무래도 오른쪽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충분한 회전도 나오지 않고 몸이 오른쪽으로 밀렸기 때문에 다운스윙 때 돌아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물론 잘만 돌아온다면 정타를 맞출 수 있겠지만 내가 간만큼 정확하게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공을 치는데 굉장한 방해가 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자 그리고 요즘에 또 이제 이런 제이 백스윙 방법이 굉장히 유행을 해요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빼는 여기서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쭉 빼는 자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자 근데 여기서 오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바로 오른쪽 팔꿈치에요 자, 내가 여기서 오른쪽 어깨를 뒤로 빼면서 스윙을 들어가면 이런식으로 백스윙이 들어가겠지만 방금 전에 했던 연습 방법처럼 이렇게 한다면 라 지금 보시면 오른팔꿈치가 일찍 굽어지면서 뒤로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모양의 백스윙을 하시면서 어깨의 높낮이는 맞지만 백스윙 탑이 이렇게 틀어지는 오른팔꿈치가 옆으로 빠지면서 클럽을 잡아 당겨서 몸에서 벗어난 위치에 클럽이 위치를 하기 때문에 잘못된 백스윙 탑이 나오게 돼요 어깨 회전은 제대로 들어가게 되겠지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못된 백스윙 방법 하이탑 하이탑이 잘못됐다라는게 아니에요. 하이탑으로 가는 과정이 잘못된 게 굉장히 많아요. 즉 내가 제대로된 어깨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어깨의 높낮이가 잘 변하다가 여기서 클럽을 들어올리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팔이 받쳐주는 오른팔꿈치가 이렇게 안으로 말려져 있는 모양이 나오면서 클럽을 들어올리면 지금처럼 보기 좋은 하이탑의 백스윙 탑이 나오게 돼서 다운스윙이 굉장히 편하게 돼요. 자 근데 이걸 잘못 올리는 게 잘 가다가 왼팔로 들어올려요 그러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도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제일 큰 문제가 이렇게 기울어진 어깨 모양에서 왼팔을 들어올리다 보니까 왼쪽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왼쪽 어깨가 올라가게 되면 분명히 스업때 상체를 숙여 놨고테이크백때 어깨가 기울어졌는데 백스윙 탑에서 이렇게 몸이 일자로 펴지는 플랫한 수평한 백스윙 탑 모습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다운스윙 때 공을 칠때 이렇게 됐으니까 다시 덮어 치는 그런 잘못된 스윙 방법. 드라이버를 치는데 공을 찍어 치는 스윙이 나오게 돼요 어퍼블로가 나오지 않고 다운블로로 어퍼 치는, 그래서 공이 잘 맞으면 페이드가 걸려서 중앙으로 가겠지만 잘못 맞으면 덮여 맞으면서 공이 안쪽으로 심하게, 왼쪽으로 심하게 감기는 그런 볼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올바른 백스윙 방법은 어떤거냐? 자, 하이탑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오른팔이 이렇게 비틀어진 상태에서 올리셔야 된다고. 내가 어깨의 높낮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른팔이 비틀어진 상태로 가면은 굉장히 쉽게 양손이 몸 앞에 있고 어깨의 기우기가 맞춰지면서 손이 높게 올라가는 이런 하이탑의 백스윙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은 왼팔로 들어올려지는 거는 오른팔을 말아놓은 상태에서 최대한 들어올린다라는 내 오른팔이 이렇게 살짝 비틀어진 상태에서 셋업을 잡고 백스윙을 갖게 되면 지금 셋업 때내 오른팔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돌려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비틀어놓은 상태에서 팔꿈치에 이 접히는 안쪽부분이 나의 정면을 바라보게 이렇게 비틀어놓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올라가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팔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쳐지는 모양이 나오게 되면서 아주 안정적인 하이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은 이런 연습방법을 통해서 팔꿈치를 당기시는 분들은 어떻게 교정을 해야 되냐? 자 어깨의 움직임은 그대로 가시되 겨드랑이를 최대한 쪼아주시는 거예요그 겨드랑이라는게 이렇게 돼있으면은 여기는 겨드랑이죠. 자 그럼 여기는 겨드랑이 뒷부분이고 여기는 겨드랑이 앞쪽부분이에요. 앞쪽 가슴과 내 팔뚝 사이 이 부분을 쪼아주시면서 그 백스윙 모양을 하신다면 지금 보시는것처럼 오른쪽 어깨를 뒤로 당겨도 양손이 몸 앞에 위치하게 돼요 그러면은 좀더 올바른 모양의 백스윙 탑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스웨이 되시는 분들 이렇게. 스웨이 되시는 분들은 백스윙 탑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바로 오른쪽 어깨로 움직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백스윙 때 왼쪽 어깨가 턱 밑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은 그대로 가져가시면서 오른쪽 어깨를 목 뒤로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 왼쪽 어깨는 턱 밑으로 오른쪽 어깨는 목 뒤쪽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여기서 클럽을 잡은 상태에서 왼쪽 어깨는 턱밑 오른쪽 어깨는 목 뒤로 빠진다는 라 느낌 이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실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 겨드랑이 앞부분을 살짝 조아주시고 연습을 하신다는 걸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이런식으로 내가 분명히 연습을 할 때는 이렇게 팔도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이런식으로 백스윙 연습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갈땐 이것만 들어가요. 아니면은 이렇게 당겨져 버린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을 할 때는 항상 좀더 하이탑을 만들고 싶다면은 라 겨드랑이 앞쪽을 조여주시고 내가 백스윙을 갈때 오른쪽으로 스웨이를 하기 싫다 라고 하신다면은 라 여기서 이렇게 왼쪽 어깨가 턱 밑으로 들어갈 때 오른쪽 어깨를 뒤로 빼주는 이런 동작의 백스윙을 연습을 하시면서 오른팔꿈치를 이렇게 말아 넣어주시고 겨드랑이에 앞쪽 부분을 조아주시고 왼쪽 어깨가 턱 밑으로 들어갈 때 오른쪽 어깨를 뒤로 빼주는 이런 오른쪽 사이드의 움직임 왼쪽 사이드는 충분히 잘 움직이니까 오른쪽 사이드의 움직임 클럽을 몸 앞에 두시고 뒤에 두시고 하는 게 아니라 몸 앞에 두시고 양쪽 어깨와 클럽 사이의 간격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같이 움직이는 왼쪽 어깨는 턱 밑으로 오른쪽 어깨는 목 뒤로 이렇게 가져가시는 연습을 하시면서 이 느낌 그대로 백스윙으로 올라가신다면 지금처럼 좀더 높은 오른팔을 말아주니까 좀더 높은 하이탑의 모양을 가져가면서 오른쪽 왼쪽의 스웨이가 없이 조금 더 안정적인 백스윙탑을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공쪽으로 덤비거나 엎어치거나 혹은 지나치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잘못된 다운스윙 방법도 어느정도는 교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좀더 손쉽게 올바른 백스윙탑 모양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던 범스골프 이경범프로였습니다.